네, なさんこんにちはじ 여기서는 일본어 1 말하기 시험이죠. 말하기 시험 조금 연습하는 동영상입니다. まあ、이 프린트를 어、 보면서 어、 보세요. 자, 1번 어떻게 뭐 그렇죠? 말 하는 거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아야 되죠? 1번 문제번 문제부터 볼게요. 2번 일본어의 수업은 몇시부터몇 시까지입니까? 일본어수업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응. 그니까 만약 만약에 아홉 시부터 뭐일일이 교시면은 아홉 시까지から 11시까지までです홉시까지時니다아시時까지이교시수업은1시지지시지지 그죠 이렇게 대답하면되겠죠 자, 2번 문제는 이거죠. 이거 어 이거 어 시각, 시간, 시간 문제죠. 자, 자, 1번부터 볼게요. 이거 보면서 하세요. 에, 1번. 에, 한시 10분이죠? 1時1 0분です1시1 0です 2번. 2時1 5분です2時1 5분です 3번. 3시 二十分です三時二十分ですサーボン四時二十五分です四時二十五分ですオーボンはい五時三十分です五時三十分ですイロケどドてご五時半ですうん五時半ですうん五し半にしょうんはいじゃあ六本はい 六時三十五分です。六時三十五分です。うん。七本。七時四十分です。七時四十分です。はい。八本。うん。八時四十五分です。八時四十五分です。うん。九本。はい。十二時五分です。え、 12時5分です。じゃあ、3本問題書けよはい、これで価格以上。はい。じゃあラーメンはいくらですかラーメンははい。600円 です。600円 です。うん。じゃあ、お好み焼きはいくらですか 850円 です。850円 です。 寿司セットはいくらですか? 2500円です。2500円です。靴はいくらですか? 6000円です。6000円です。デジカメはいくらですか? 23000円です。23000円です。23, 자, 4번 문제 갈게요. 아, 이거는, 3の誕生日はいつですか? 음, 음, 생일이 언제냐는 거죠. 음. 아, 이거는 뭐, 뭐 365가지의 음, 뭐, 음. 생일이 있으니까 뭐, 이건 생략하고요. 어, 그거 뭐, 교재를좀 참고하세요. 음. 자, 5번입니다. 5번. 음 今日は何月何日何曜日ですか? 음. 자, 오늘은 몇월 며칠 무슨 요일입니까? 그죠? 난 음, 자, 만, 값, 니치는 좀, 음, 알아서 좀 준비하시고요. 어, 어, 낭, 요비는 뭐, 이거는 좀 음, 이거는, 어, 어, 만약에 월요일 수업이면은, 아니, 月曜비です. 음, 몇월 며칠, 月曜비です. 어, 그 시, 음, 정해져 있네요. 응. 음, 잠깐만. 응. 음. 예, 자, 마, 아, 어, 시험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 좀, 음, 변동될 수도 있으니까, 막 일단, 게, 월요일이면은, 예, 月曜日. 응, 음 月曜日です. 화요일이면은, 가요비です. 응, 음, 목요일이면은, 어, 목요비です. 금요일이면은, 금요일비です 응, 죠? 근데, 오번 어, 1번은, 오늘이죠? 今日は何月何日何曜日です 오늘은 몇월 며칠 무슨 요일입니까? 2번, 응, 昨日は何月何日何曜日ですか? 어제죠, 어제. 아明日は 3번,明日は? 하면은 내일이죠. 이건 잘, 응, 응, 알아들어야 한다는 거죠. 응, 자, 막, ,まあ, 어, 이렇게 발음하면 되니까, 아이, 일단 뭐, 연습하고 오세요. 음, 응, 자, 수고하셨습니다.